이거 비상 저걸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탈출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 이게 근데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버스는 뭐가 좋냐면 봐 이것도 정리한다 버스 안을수 있다 승객 수 제한이 있다 지하철 안, 안기 존나 힘들니다 사람 수 제한 존나 없음 개 콩나물 싫어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이 싫다고 해요 지하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스 바로 앞에서 내린다 아 그러네 버스라고 왜 앉을 아앉수 있다고 생각하죠? 그래도 버스가 뭔가 조금 더 앉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? 시간만 잘 맞추면? 나는 근데 난차 냄새를 싫어해 그래 응? 버스는 길막히는 변수가 있잖아 그래, 그래서 그래 버스는 되게 시간이 되게 거시기에 그리고 내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정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여러분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왜?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? 버스 타고 있는데 갑자기 똥 마려면 어떡할 건데? 어떡할 거예요? 내릴 거예요? 저는 그래서 진짜, 정말, 진짜, 좀 뜬금없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타입이라가지고, 지하철은 여러분 근데, 지하철 어플이 있잖아요? 그러면은, 그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이 개찰구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까지 나온다고, 요새는. 근데 버스는 버스 정류장 옆에 화장실 있어? 없어! 내린다 쳐. 버스에서 내린다 쳐. 화장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건데? 그 내린 곳이 정말 내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곳이야?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지하철은 역마다 화장실이 있어요. 더러울지언정 역마다 화장실이 있어. 근데 버스정류장은 역마다 화장실 있어요? 없죠. 네, 없죠. 지하철은 정말 문만 열리면 화장실 갈수 있다니까? 응? 나 진짜 지하철에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. 진짜 갑자기 딱역 하나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아픈 거.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. 야씨 잠깐만. 이거 비상 저걸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탈출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 근데 버스에서는 버스는 정류장에 내리면 화장실을 찾아야 돼 내가 미리 정류장에 내리기 전에 그 지도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쫙 파악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존나 급해가지고 다음 역에 당장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 역에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이야 지도를 봤는데 그 기분을 당신이 알아? 응? 내가 진짜 그 지도를 보는 그연병을 해봤어 내가 내가 해봤어 나 정말 광역버스를 타고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<놀람> 시 내릴까 중간에 내릴까 중간에 내려도 이게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 중간에 내려도 이게 이 근처에서 택시를 타면 집에 갈수 있으니까 이근처 내려서 화장실만 있으면 화장실만 해결을 해서 진짜 존나 급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켜가지고 정류장을 확인하고 정류장 주변을쫙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와... 약간 막차 시간쯤에 탔을 때는 그 주변에 상가도 다 닫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화장실갈수 있는 데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데서나 볼일 보시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? 아우 네. 병원 갔을 때 반말하면 나도 반말해야지 이러는데 원래 병원을 잘안 가서 어 맞아 맞아 알바할 때도 손님이 반말하면 은근슬쪽 반말해야 돼 맞아 맞아 이거 얼마야? 2 9 0 0원 근데 그 6,900원 말할 때그 약간 말투가 중요해 내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해준 적 있잖아요 은근슬쩍 이제 반말할 때좀 기분 안 나쁘게 반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분 나쁘게 반말하면 또개 x 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분 안 나쁘게 반말하는 방법이 있어 기분 안 나쁘게 반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발랄하고 뭐난 너한테 네가 물어봤으니까 알려주는데 야, 표정은 밝은데 말은 반말을 하는 거지 이거 얼마야? 이러면은 3만원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약간 좀딱그원 뒤에 딱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음 이건 얼마야? 이러면 3만 원 이러고 그러고 이거는 그러면 4만 원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그러면 은 뭔가 뭔가 예.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다? <웃음>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은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쇼핑몰 같은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판매 직을 잠깐 했었는데 가끔 이제 개저씨들있잖아 개저씨들이 어 이거 얼마야? 이러면 은 3만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할 거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는 이제 뭔가 할일 없어도 막 부산스럽게 뭔가를 막해또 물어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딱 봤을 때안살것 같은 사람들 있죠 안살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뭔가 살것 같다 이러면 조금 더 친절한 톤으로 해줘 만약에 여자분인데 이제 좀 아주머니들은 좀 그냥 좀 친근하게 반말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쁘다 그럼 나도 반말해! 응 아가씨 이 얼마야? 이랬을 때 3만원 이렇게 좀더 웃으면서 3만원 <웃음> 약간 약간 그 아주머니들한테는 뭐 이제 좀 내가 뭔가 가르쳐주기 좀 이렇게 하라고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약간 이제 아주머니들한테는 좀 친절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3만원 이렇게 어. 그리고 손가락도 같이 펼쳐주면 좋아요 3만원 이렇게 어. <웃음> 그러면 됩니다 그계조들한테는 4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똑부러지고 약간의 앞면에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이제 싸가지없진 않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 라는 딱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 은나 진짜 반말한다고 뭐라고 들은 적한 번도 없어요 저 진짜 음. 반말한다고 지나는 저는... 컴플레인 한 번도 들은 적 없어. 있지? 아니, 근데, 손가락 저렇게 하면 안 돼. V에서 엄지만 펴야지, 그, 그 돈을 표시하는 그 삼, 이, 이거 하면 안 된다? 그거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.